안녕하세요 이지쌤 이에요 네, 이번에 여러분들께 제가 드릴 파워포인트 디자인은요 봄을 알리는 벚꽃 ppt 입니다 물론 지금 올리는 시기는 벚꽃이 한창 펴 있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벚꽃이 너무 아름답다 보니까 제가 안 만들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디자인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 있는 이 슬라이드는 목차를 적는 란인데요 목차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내용들을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주제를 적어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넣고 싶어하는 다양한 내용들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넣게 되면 여러분들만의 스타일로 발표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어떤가요? 자 이렇게 조금 활용도 높게 만들어 봤어요 단순하게 예쁘고 다양한 화려한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평범하면서도 그리고 어디서든지 쓸수 있게끔 만들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것 말고도 제가 이전에 공유해 드렸던 었 이런 ppt도 같이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이 ppt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드렸었던 거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필요하신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 가지고 이런 ppt를 포함해서 3종 세트 벚꽃 ppt 3종 세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보기란에 설문조사 꼭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지쌤 채널 좋아요와 그리고 알람 설정을 꼭 해두셔야지만 다음에도 꼭 받아보실 수 있으시니까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벚꽃 ppt가 꼭 봄에만 쓰이는 게 아니잖아요 다양하게 쓸 수도 있고 이 복구 ppt 미리 받아 두시면 내년에도 쓰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미리 받아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지세상 이지쌤이었습니다 안녕